옆에 보이는 불기둥은 사실은 터빈 배기덕트에서 나왔던 아까 그 검은 가스가 다시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불기둥에서의 강한 열에 의해서 재연소가 되기 때문에 커다란 불기둥처럼 보이게 됩니다. 사실은 그게 그냥 불이 크게 보이기만 할 뿐이지 실제로는 큰 힘을 내지는 않습니다. 단지 많이 커져 있기 때문에 눈으로서는 더큰 불기둥처럼 보이기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발사체 뒷부분에서 그냥 불이 붙었기 때문에 실제로 얘가 날아가는 데는 어떤 추력에 영향을 주거나 운행에 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로켓엔진과 같은 경우에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연소 압력을 많이 높여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 연료를 공급할 때, 이제 를프용사용하게 되는데요. 그이이우리 흔히 히기하는 로켓 엔진의 터보 펌프입니다. h e top of the top of the top of the 터빈을 돌릴 때 어, 너무 높은 온도 f 온도 e t o 가 of 가 h e top of the top of the top o 로 the top of the top of the top of the t 가 p of the top of the top 거기에서 연료 반응 상태의 가스가 밖으로 배출될 때 이제 미처 연소에 참여하지 못한 테로신이 이제 시커먼 형태로 그대로 밖으로 배출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때는 마치 배기덕 돼서 검은 구름기둥 같은 것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만 볼수 있게 됩니다. 예,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기가스의 약 1% 정도가 사실은 요 끝단 추력에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끝에 있는 노즈을 갖다가 왼쪽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발사체가 날아가는 자세 제어 중에서 롤, 롤이라고 하는 부분 발사체가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기우뚱 기우뚱 하면서 가는 그 자세에 대해서 제어를 할때요 끝에 머리에 있는 힘을 이용해서 자세 제어를 하게 됩니다.